일단 이자 질문은, 네. 그러니까 내 제가 걔통장을본게 과거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심드로, 어저께 네. 네 어저께 걔 통장을 봤대요네 어저께 봤고 그래서 이자 질문 이해가시네 그리고 아, 이제 2자 네. 이자 질문은, 이자1도은 네. 어제 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네.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부자예요. 애, 얘가 지금도 아직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약간 이런 느낌? 어, 지금 아직도 말 그대로 어제 보면서 아 내일도 부자 그렇게 되는 요아이자 저... 통장이 있어요. 네. 1-1번은 네. 어제 봤어요. 어제. 네. 근데 어제 봤어요. 네. 봤잖아요. 네. 봤어요. 네. 근데 얘가 통장에 원래 1억이 있었는데 영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아, 일단 네. 처음 바, 처음으로 했, 일단 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죠. 이게 어제 아, 상황으로 어제 봤을 때는 봤는데, 네. 네. 얘가 부자인 보고. 것처럼 보였 보,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어제 시점.